128문 보겠습니다 아, 예. 다음 주면 예, 그 하이델베르크가 이제 아멘입니다 제가 묻고 우리 같이 한번 답해볼까요 <웃음>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요, 요것을 보통 송영이라고 그래요. 송영. 송영이 뭐냐? 에, 영광스러운 말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또는 찬송 이걸 송영이라고 그래요. 역대상 29장을 한번 가볼까요? 29장 이제 바로 이런 게 송영입니다 29장 10절 보세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이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와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 또는 영광 돌리는 말 이걸 송영이라 그럽니다 송영의 내용을 보면 먼저 시작할 때 대개 이렇게 시작하죠 대개가 뭐냐라는 질문을 많이들 해요 대개가 뭐냐 대개가 뭐냐 부산에 계신 분들은 대게 하면 그 먹는 거로도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대게라는 뜻은, 어, 왜냐 하면 이란 뜻이에요. 왜냐 하면 또는 왜 그런 거 하니?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런 거 하니? 이 기도의 이유가 어, 무엇인 거 하니? 이게 대게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그러면서, 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예, 아버지께 예, 있기 있습니다.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아, 것으로 지금 이렇게 대개 예, 왜냐하면 이렇게 사용됐다고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어, 지금 여섯 번째 간구까지 첫 번째부터 어, 첫 번째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죠? 어,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죠? 그다음에 뭐, 우, 우, 그 다음에 뭐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이런 것들의 그 기도들이 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이 되게 해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했던 모든 기도들이 예, 아버지께 영광,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권세에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든 기도를 묶어버리는 거죠 어, 대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하잖아요 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이게 성형에서 무엇을 가르쳐주는 거냐면 이 일용할 양식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으로 이용할 양식을 구했다는 거예요 나 먹을 거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나 필요하니까 주세요 라는 것으로 주기도문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는 것으로 제가 이용할 양식을 구한 겁니다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한 것은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용서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제가 죄사함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송영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 고백입니다 이 송영이 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어, 송영에는 그이 신앙 고백의 내용으로서 이 송영에는 세 가지 주제가 있는 거예요. 나라, 권세, 영광. 그래서 이세 가지 주제가, 아, 그, 어떤 것인지 하이델베르크는 그것을 풀어주고 있어요. 그것을 다루는 겁니다.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그, 그, 송영 내용, 내용에 있어서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나라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나라가. 여기, 우리, 128문 답을 한번 보세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송영의 내용이 그 나라의 문제죠. 그런데 나라가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이게 나라인 거예요. 나라. 아, 그러니까 나라가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송영의 내용에 나라가 갖고 있는 것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그 찬송인 거예요 어? 왕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이것은 사실은 그 하이델베르크 1문 시작할 때부터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1문 어, 이 질문이 뭐였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다음, 다음 시간에는 마치니까 이, 이 일문은 알고 맞춰야죠. 답은 뭐였어요? 답은. 답은. 네, 답은. 오늘 잘 전한 우리 선희성도님 답은 뭐였어요? 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몸과 영혼은 신실하신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 몸과 영혼이 내 것이 아니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 유일한 위로고 위안이다 라는 것으로 출발했어요 여러분 그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주님은 나의 왕이고 주인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라는 고백이죠 이게 나라가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하이델베르크의 설명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게 뭐예요? 예.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나라가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뜻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살아서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죽어서 천국과 지옥의 모든 문제도 누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나라가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음. 여러분 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문제 가운데 삽니다 그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고 또더잘 믿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교통사고를 안 당하거나 암에 걸리지 않는다거나 또뭐 코로나 독감을 피한다거나 그런 일 없어요 똑같이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 날 것이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 걸릴 것이고 똑같이 우리가 어려운 물질 문제에 똑같이 당할 것이고 사춘기 자녀들을 키우면서 사춘기들의 그런 반항하는 것들을 보고 클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 말은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게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있잖아요. 기도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건뭐 뭐냐는 것은 뭐냐면 에, 나의 이 문제를 내가 책임지지 않고 나의 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옮긴다는 거예요. 바꾼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예, 성도인 우리만이. 문제를, 나의 문제를, 지금의 이 닥치는 문제를, 이 현실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고민스러운 고통의 이 문제를 세상 사람이나 우리에게 똑같이 그 일을 맞습니다. 맞아들여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한다는 건 이거예요. 지금 마지막 성형의 기도. 나라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 속에 뭘 담는 거예요? 나의 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왕이시니까. 주인이시니까. 왕은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거잖아요. 어? 이 부분이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께.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가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어떤 문제이든지 자유와 해결을 얻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로 이 문제가 책임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기도를 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 나의 왕이시죠 나라가 아버지께 있죠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시죠 제가 기도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풀어내는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께 이 문제를 넘깁니다 아버지여 이 문제에 대하여 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문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라고 아버지께 나의 문제를 드리는 거죠. 그게 지금 송영의 이 나라가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그 교리의 설명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를 잘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 두 번째가 권세죠. 송영의 내용에 있는 권세.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것이죠. 권세가 아버지께 있사옵 영원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 뜻이 뭐냐면 어, 그 다음이죠. 128문 그 다음을 보면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라는 것은 나라에 대한 설명이고 두 번째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니다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 소개하죠 이 권세가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뜻은 만물의 권세가 아버지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 하나님은 결정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결정권을.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모든 것이에요. 여기 보세요. 그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결정권, 주제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각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 주기 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니다 이게 권세가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해석이에요 우리의 삶과 그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어,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요 음,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나는 정말 신앙을 진지하게 붙들었나? 음, 음, 사실은 하나님이 톡 하고 건들면 와장창 무너지고 다 박살날 것들을 난 이것만큼은 걱정 없어. 난 이것만큼은 참 하나님께 감사해하면서 스스로 갖고 있었던 건강. 우리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알죠? 우리 우리 최동명 성도님 얼마나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또 돈은 뭐모두들다 넉넉하게 돈은 물질에서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돈만큼은 많아 그러진 않죠. 그리고 또 이렇게 자녀에 대한 나는 아, 우리 자녀들은 참 좋은 대학 가고 어, 참속안 썩이고 아유 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내가 안전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난참 성공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남부럽지 않다 했던 그 문제를 톡 건들면 그냥 그, 그대로 박살나고 무너져 버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결정권과 주제권이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로서의 기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이 만물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 문제에 대하여 나의 교만에 대하여 손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들로 주시, 주실 수 있고 또한 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갖고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과 연결된 모든 건강이든 돈이든 자녀든 뭐 성공이든 이 문제가 교만해서 나는 걱정 없어 나는 나를 책임질 수 있어 나는 괜찮아 그러다가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나의 나의 은, 은혜를 벗겨서 네가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네가 이거 할수 있단 말이야?라고 정말 그냥 그저 주먹도 아니고. 손가락 스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우리 인생들이 허망한 것을 붙잡고 있는지 알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또 주셨던 돈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이 모든 것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허공을 치는 독백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어, 기도를 안 하는 데는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 기도가 내 안에서 무의미한 시간처럼 무의미한 행위처럼 그러니까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에요 예, 그 하나님의 이 지상 대권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에게 대한 우리의 간절한 호소예요 하나님 톡대지 않도록 하나님 이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산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간섭과 손길에서 내가 벗어나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 앞에 기대고 의지하는 우리의 진짜 신실한 신앙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해 가는 것이 사실 기도입니다 존 라일이라는 참 거룩 또 믿음 참 너무나 좋은 신학자이고요 목회자이고 참 바른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잡아주는 귀한 분이신데 이존 라일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기도를 잃어버린 그대여 제 말이 아니라 존나일 목사님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의 은혜도 능력도 모르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그대여 그대가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대는 복음의 은혜도 복음의 능력도 모르고 있기에 구원받았다고 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게시록 5장 말씀 보겠습니다 5장 8절 보세요 하나님 새하,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실제적인 장면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 이다 이, 이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예, 성도를 말, 생각하면 돼요 구원받은 성도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족숙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로로 탈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오 천천히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고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 지어다. 이게 송영이에요. 천상에서의 송영이에요. 이 땅에서 영광 돌리는 찬송이 송영인 것처럼 이게 송영입니다. 그런데 송영은 지금 보시면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세요. 아무나 부르는 게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로 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만 지금 이런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어? 그래 나는 교회 왔 했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천국 가서 여러분 그이 사람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송영의 삶을 이 땅에서 지상에서 이 송영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살았던 자가 천상에서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땅에서 기도하며 그 송영으로 영광 돌렸던 이들이 천상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신들이 이렇게 세세토록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지상에서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에, 그 영광을 돌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험이 찬송되어지는 일이 없었던 잔데이 땅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으로 내 안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는데, 그새 예루살렘인 하늘에서 그가 송영한다? 가면 송영이 된다? 그건 아니라고요. 아무나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기도를 해야 할 이유는 없어요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정말 무의미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지 않으면 그 존재가 존재할 수 없듯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된 자다. 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 모든 것을 책임 받고 있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받고 있는 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그리고 아버지시고 전인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내 마음에 하나님은 늘 이렇게 귀를 열고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구하길 원해요. 구하지 않는데 주신다 하시는 않아요. 구하라. 모든 걸줄 준비를 하시고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구하라. 안 구하면. 그리고 안 구해도 된다라고 교만에 잡혀 있으면 톡 건들죠. 너가 그렇게... 예, 그렇게 네가 알뜰살뜰 모으고 있는 네 돈? 그래 네 거라고 생각해? 토건들죠 건강? 발로 툭 차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과 그 영광을 같이 맛보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의 복된 자리고 위치고 어, 기쁨이죠 세 번째는 음, 그 영광의 문제죠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음,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 이로써 우리가 어,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어,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송영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섯 가지 모든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게 뭘 담고 있냐면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이름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거룩한 이름,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 주님의 거룩한 명예에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방식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 그 영광이 주님께 영원토록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이름을 우리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으로 이게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자, 어,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어, 유기하여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 그들에 대해서는 어떤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좀 다르게 나타나죠 예. 하나님이 예정한 그리고 우리, 우리에게 우리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영광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극유로우심과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하나님의 모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이고 유기하여 영원한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어미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의 이름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방식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것에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난 죽으면 천국 갑니다가 아니라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거한 이름과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고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진 자로서 성도인 거예요 거룩한 무리라고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함께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 거예요. 네. 우리가 만물인,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주로 말미암았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과 인도가 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주에게로 돌아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택과 하나님의 극유로우신 붙들어 주심과 하나님의 무례동안, 무한, 오랫동안 참으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나타내는 존재인 거예요. 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있고 나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은 계신 불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금률과 자비를 쏟아 부으시고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하는 거죠 여러분 음, 인생의 목적은 무엇을 성취하느냐, 업적이 무엇을 남겼느냐 절대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이렇게 어, 괜찮은 인생이냐, 내가 얼마나 정말 위인 위인의 삶을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어, 가진 것이 많으냐, 얼마나 내 자녀들이 훌륭하냐. 여러분 이것이 뭐 호랑이가 죽어서 뭐 가죽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우리는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하냐 기도는 내 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능력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송영이잖아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몸을 잘 간수할 수 있도록 건강케 해 주시고 이렇게 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서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어진 게 있냐고요 그것을 마땅히 영광을 올리고 감사하고 내 인생과 또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하신 것에 대하여 그 은혜를 마땅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계셨, 계십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응? 그런 것들이 영광이고 그 영광을 위한 우리의 마땅함은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저 사람은 저것 줬는데 나는 이거 왜안 줘요?라고 떼쓰는 게 그런 그런 정말 그참 그런 그속 속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정말로 아는 자로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 일에 대하여 어그 존귀와 위험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이만큼 어 믿음 주시고 또 신앙하게 하시고 나를 이만큼 큰 하나님 앞에 살아 있게 하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거 그리고 마땅하게 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게 송영이고 그게 기도라고요.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 그러면 그냥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 저거 예.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 구하세요. 구하세요. 필요하니까. 내일의 것 구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이 모든 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룡할 양식을 구한 겁니다. 이룡할 양식이 필요한 나의 모든 것들이 어디로 연결이 되고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나 예, 성경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또 어떻게 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는 또 맛볼 수 있는가 예,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할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반응을 한다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말씀 없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반응을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저는 이것에 대하여 지당함을 아니면 또 나의 생각은 이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 기도인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때 정말 그... 주일 예배 때 복음의 강설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목회자가 한 주간 그 말씀을 준비하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러한가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성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성삼이 하나님의 임재 프레젠트 안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그것을 그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하세요 그 말씀에 대하여 예배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에 대해서 이것이 그그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더 진지한 고민과 말씀에 대한 상고와 연구를 하세요 적어도 예배 시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딴 생각하지 마세요 어? 어, 뭐그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안 찾아도 제가 다 찾아서 말씀드리는 거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대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며 또 예배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그랬더라고요. 교회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송영이다. 말이 어렵긴 하지만 너무 좋은 음그 그, 데피니션 같아서 제가. 그래서 오늘 이 128문의 송영은요. 그 앞부분, 이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에 대한 보증이고 공증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 모든 여섯 번, 여섯 가지의 이 기도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딱 공증화해 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있었던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여섯 가지 모든 것들의 기도를 너희가 하는 것이다 네,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삶을 살시고 영광 돌려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도의 삶이 있어지기를 권합니다